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1981년에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83년에 해운대에 살았는데, 우연하게 말이죠.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얼마나 만났습니까저혀 부산에 있을거라고생각안 했는데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은, 한전기술주식회사, 코팩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고리원자력발전소, 현장소장으로 이와 있었어요. 부산에서 뭐, 동기동창그 친구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아주 그 친구 우리 집 바로 옆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집에 살면서, 한몇년 동안 잘 어울려 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울진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 보통 울진 원자력 현장에 코팩 소장으로 가서 그 덕분에 우리는 몇년 동안 또 휴가를 갔다가 울진으로 해가지고부터 강릉 설악산 이 일대를 갔다가 몇년 동안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992년, 3년 그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만났어요? 어, 그때 이제 그 친구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본사하고 부산으로 근무한 고 있을 인데그 분들 우연히 얘기하다가 지질 검사에 대한 얘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에 하고 울산, 그러니까 울산, 지금 울산시로 편입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간절고이라고 다른 말로 대송리라고 하는 그런 이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해가 먼저 뜨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자, 이 대송리까지 거리로 치게 되면은 한 20km 이상 될 겁니다. 여기가 지하가 뭘로 되어 있냐면 지하에 바위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게 바위 하나. 그러니까 몇십km가 되는 그 밑에 지하가 바위 하나로 되 있어가지고, 어, 강도 7의 지진이 와도 원자력 발전소가 안 망가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기담아 들었습니다. 왜 기담아 들었냐면은,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만약에 제가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폭탄처럼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사람을 거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서생면, 그리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이죠. 그 다음에 부산시, 기상군, 장안면, 일광면. 이쪽을 좀 그린벨트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그린벨트 지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고리원자를 발전소를 짓고 나서 월성원자를 발전소를 짓고, 울진주도 짓고 이제 나중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까지 이렇게 지었는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 보니까 괜찮거든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부터는 주변을 갖다 그린벨트로 지정하는걸안 했습니다. 울진도 안 하고 전남 영광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주변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불이익을 겪게 된거죠. 평등의 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대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해가지고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그린벨트 지정 때문에 소생하고 부산의 기장 일광하고 여기에서 전과자가 된 사람이 22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결론이 나온거예요그 사이가 고리에서부터 대송리까지가 바위 하나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여긴 어떤 지진이 와도 괜찮다. 저는 그 말을 툭 들을 때아 여기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구나. 그래가지고 실제 그 이후에 정부는 다른데 원자력 발전 지역을 다 없애고 여기만 원자력 발전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건는 좋은데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민들이 말이죠. 원자력 팔전 못하면 한이 맺혔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년인가 있다가 그린벨트를 갖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그 말을 듣고서 거기에도 땅들을 푸짐하게 주서모았어요자 지금은 뭐냐? 땅살 때다. 어디? 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사자. 그 때, 제가 땅을 다 사서 모은 그 땅이, 1,500평 하나, 3,200평 하나, 2,000평 하나. 그 뭐, 얼마가 되면 6,700평입니까? 얼마몇 평입니까? 그렇게 땅을 사서 모았습니다. 사실 그때 돈도 없었는데, 막 돈도 막 빌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서 그 땅을 사서 모았습니다. 어느 새산냐면은 평당 3만 원에서 많이 준 거는 3만 삼천 원까지 주고 이렇게 땅을 샀습니다. 도중에 이제 돈이 좀 급해가지고 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 생각을 안 해봐. 그래서 뭐 그린벨트 땅 사서 뭐하게. 그러다가 그린벨트 다풀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말이죠. 땅을 팔라고 해서 막 진짜 어떤 사람은 우리 집 도로 길목에서 저한테 땅 팔라고 맨날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이제 평당에 25만 원 정도 해가지고 다 처분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또, 제가 또 땅을 돌은맞은 땅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3만 3천 원 주고 사가지고 25만 원 받았으면은 뭐, 꽤 괜찮은 편이죠. 물론 지금 거의 평당에 3, 400만 원씩 합니다. 그 시간이 그때부터 한 20년 정도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만약에 그때에 예, 지질 분석에 대해가지고서, 아마 저 말고도 얘기 들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많은데 땅산 사람은 없어요. 아 이렇게 2, 30km가 전부 밑에가 안방 한 개, 돌멩이 한 개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땅이 여기밖에 없다 하고 그 땅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도소의 구약 성경의 전도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현명한 블로본 임금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죠.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가지 갈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다 있는 법이죠. 지금잘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 오늘 여당의 이제 대선 후보께서 부동산 계획을 하겠다. 개발 이익을 전부 안수하겠다 하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또참 좋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 은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뭐냐면은 자 과연 지금 이렇게 또 다음 조건에도 부동산 개혁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부동산 값을 올린 게왜 올렸습니까? 부동산을 개혁하기 위해 가지고, 자,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 가지고,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올라 버렸어요. 강남을 잡지도 못하고, 강남은 튀어 버리고 전국 부동산은 오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국의 집값은 서울 집값이 끌어올리고, 서울의 집값은 강남이 끌어올리고, 이게 지금 말이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달에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개혁정부가 두 번, 보수정부가 두 번, 이렇게 들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이 개혁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부동산 값이 이렇게 흉흉해져 올랐냐고그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을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튀었다고요. 작기는 그냥 폭등해 버렸어요, 부동산이. 그런데 또 이런 전철을 갖다가 밟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어, 참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동산이 값이 오를 때, 이 값이 오르는 건 누구나 이제 알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뭐, 고민중계사 몇분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어, 보면은,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거다 느끼잖아요. 어, 이상하게, 어, 집을, 집값, 집을 갖다가 비싼 값으로 올려서 내놨네. 집값 오르는 거예요. 어.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매물이 말이죠. 매물이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떨어지고. 안 팔리면은, 자, 금매로 가격 확 줄이고, 돈이 급하니까. 이러다 보면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내릴 때,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그 비밀이 아니요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구나 내리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아 집값이 지금 올랐네 아이, 그러면 뭐별 재미없겠다 지금 사봤자 아, 포기해 버려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은자 우리가 이 생각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집값이 우리가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비싸다 그러는데 정상적인 집값은 과연 얼마잖아요. 정상적인 집값은 그 부장가가 정상적인 집값이냐 그럼 비는 뭐냐 이런 걸하다 판단을 할때자 오늘 두 번째 페이지 에이것 제가 실제로 말이죠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한걸 가지고 한번 예를 삼아 봤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22편 아파트가 지금 21억 8천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매물로 나와 있는 거고, 8월 30일 날 33평형이 29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뭐, 평당에, 그의 1형이 평당 9천만 원에 팔린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과연 평당에 9천만 원 아파트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그걸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에는, 여기는 이제 재개발을 해서 지은 아파트인데, 한 부록입니다. 한 부록인데, 자, 대도로변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왼쪽으로 이제 한 부록이에요. 그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부록 같으면은 도로가에는 딱가 비쌉니다. 그 그러니까 도로 안쪽은 어때요? 돌아와서 골목에 닦아도 이렇게안 비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볼때 이런 33평짜리 아파트 이게 과연 적절한 가격이 얼마냐 이거 판단을 한번해보죠 아파트 짓는 거는 평당에 천만 원이면 짓습니다. 누구든지. 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건설회사살았들는데평당에 천만 원이면 짓냐 면 아무도 이익 없을 겁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112 평방미터 그러면은 3억 3,600만 원 평방미터 300만 원 평당에 1,000만 원이면은 그런데 이 아파트의 대지권이 약16평광미터입니다16평방미다 4.8 평이죠.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 총 건축 면적이 이 아파트 단지의 건축 면적이 74,100 평방미터고 이 용적률이 463%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3평짜리 아파트가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7.13평입니다. 아까 15.16평광미터, 이거는 15.986평광미터를 제가 잘못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29억 8천만원을 팔렸는데 건물값 3억 3 6 0 0만원을 빼면 은 26억 4 4 0 0만원이 토지 7.13평의 값이니까 이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는 평당에 3억 7천만원이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평균 시세가 평당 1억 7천만 원이라면은, 1억 7천만 원에 7평이면은 전부 얼마야? 7에4 1억 12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땅값이 26억 같으면은, 14억이 더 비싸다니. 자,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땅 7.7평에 값이 지금 26억 4천만 원 같으면은, 평당에 뭐, 땅값이 3억 몇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땅값이 3억 몇천만 원이 갑니까? 그러면은, 아, 이거는 얼마큼 더 비싸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지 이 아파트가 과연 비싼가 싼가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판단은 할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가치 설정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부동산도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할 것인데, 자, 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집값 오를 때 사야 돼요. 집값 내릴 때 사면은 한없이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를 때 사면은, 아, 사보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 집에 살아요. 그 집에 산다고 해도 왜? 사가지 자꾸 자꾸 올라가니까 어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 내릴 때 사면은, 사고 나다음 자꾸, 자꾸, 자꾸 집값이 내려요. 그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이죠. 뭐 국민주가 나왔을 때, 뭐, 포철주하고 그, 어딥니까, 한전주하고 나왔을 때, 우리 집사람이, 뭐 아는 사람도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전주, 포철주를 갖다 몇딧으을 샀어요. 그때 뭐, 포철주 같은 거는 뭐한 집에, 한 사람 일곱 중가 그렇게 밖에 안 줬죠. 뭐, 한전주도열몇주 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돼요? 매딩문 사봤자, 포철주 뭐, 한, 기껏 해봤자 뭐, 한몇십주 되겠죠. 그런데 주식이 값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가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오늘 우리 밥 굶어야 됩니다. 왜요? 아이거포철주가 값이 떨어졌어요. 그, 손해가 많이 났는데, 밥 먹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 범시 말이죠,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은 뭐 나가서 맛있는 거시커 먹자 그러면은 호철주 한전주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주식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기적인 건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시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앞에 가치가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 그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율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의 증가율이 42% 더 높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안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감정평가사가 여러분들 가격을 잘알것 같죠 아파트 가격을. 그런데 감정평가사도 아파트 감정을 하려면 꼭 거기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들러가지고 시세를 알아봅니다. 그럼 우리, 우리는 여러가지 부동산 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성안대학교 뭐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33개월 동안 지금까지 보면은 33개월 동안 부동산뿐이 아니고 모든 경기가 상승을 하고 18개월 동안 하락한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51 51개월이다.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놔도 그렇고 부동산을 사놔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손해볼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51개월이 지나면 다시 다 올라간다. 이런 그 이론 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기준, 우리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할때 부동산하고 주식 모든 자산의 가치가 또 가계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점이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단정짓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금년 1분기 기준으로 GDP의 105% 가량이 되고 가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36%인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36만 원을 은행에 원리금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던 얘기죠. 미국은 10% 미만이고, 일본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가계의 그, 우리 금융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채에 대비해서 금융자산이 약 2.2배, 일본과 미국은 한 5, 6배로 부채가 작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20년 동안 지금 아주 극심한 불경기죠. 이 극심한 불경기에서도 버틸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은행에 대한 빚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자기가 은행에 예금한 게 금융자산에 여기 비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DSR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큰 문제가 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적인 가치가 살아나는 모든 것이 다가 있는데 지역적인 가치가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지 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몇 분한테 한번 울산에 한번 여기가 물건 보세요. 거제도에 한번 물건 보세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울산하고 울산동구. 울산동구 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가 있죠.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조선이 있는 게 울산동구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도.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있죠. 여기 주목해라. 하고, 한 1년 반 전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원들은 뭐, 운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부동산을 갖다 매수한 분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대만도나숙용공들이 모질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대규모 조선 인력 양성에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때 되면 집값은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를 갖다 할 때보다 지금은, 부동산 경매도도 그때보다 두배를 줘야 해 부동산 살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인정하시죠. 제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강의할 때는 그때그때 살수 있는 종목을 짚어줬더랬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살 때입니다. 사세요. 지금은 민항에 토지를 살 때입니다. 사세요. 지금 가덕도 토지를 살 때입니다. 이렇게 저는 다 얘기를 해줬더랬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굉장히 많이 값이 올라 가지고 전화 올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저한테 이요 근데 내가 뭐 저건 도사가 돼서 집값 단값 올라가는 걸 미리 알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국내 경제사항, 국제정세 이런 걸 보면서 국내 우리 산업과 우리 경제행평과 비교할 때내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를 안오는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부동산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현재 상황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일을 예측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난 <놀람> 월 초에 경기도에 공장 매각가율을 교제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린 적이 있죠. 이번 화성시의 공장이 전부 감정가 100% 이상 팔린 거라. 김포고에도 말이죠. 많은 공장들이 100% 이상이 팔렸어요. 내일은 그 김포 쪽으로 답사를 갔다가 갈 겁니다. 답사를 가는데, 사실 그 답사 물건이 김포 공장 중에서도 공장 중심지에 안 나와서 저도 불만입니다. 저한번 사이드, 지금 여러분들 김포에서도 말이죠. 김포라고 공장 값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김포도 대구동진 이런 데서 비싼 편이고, 그다음에서 하성이네, 또 김, 하는 그 다음에 하송이 또 하는 변두리에는 또, 또 틀려요, 가격이. 그러면, 부도 김포는 왜 요새만 이제 공장 값이 그렇게 오르는가? 그러면 GTX D라인을 보세요. GTX D라인이 애초에 뭐 인천서부터 시작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이게 김포로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한 게 언제 발표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하자나하어요 금년 초에. 금년 초에 발표했죠. 그래가지고, 아, 이 또, 부처까지 밖에 안 간다 해놓으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값이 뚝뚝 떨어졌다가. 지난 6월 달부터 회복이 됐습니다. 산로 심리도 회복이 되고, 아, 거기에서 다른 거 연결이 된다. 지금은 이제 하나까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자, 그래 놓으니까, 공장이 올라,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공장이 왜, 자, GTX가 된다고 하니까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죠. 그럼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공장이 왜올라가냐고요 공장하고 아파트하 상관이 있습니까?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데고 공장은 사람이 일하는 데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공장도 땅값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앞으로 는 우리가 스마트 공장 인더스트리 4.0식 스마트 공장으로 공장들이 변모할 걸 기대됩니다. 이 공장들이 변모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력은 줄어들고 여기 로봇들이 물건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인데 그렇다면 로봇 산업과 우리 철강 산업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얼마 주고 사서 얼마 받고 파는 단순한 고거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공장 이 지역을 이렇게 수익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보너시어가 탈피하고 지역의 특성 그리고 제품의 특성 여기에 따른 투자 효과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예측 투자의 성취도에 따른 즐거움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제 공장이 오르기 시작한 지가 한 지금 5개월째 정도 되고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도 경기는 33개월 동안 상승기고 18개월 동안 하락기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은 해방 후에, 6개월 동후에 우리나라 경기를 갖다가쭉 살펴본 결과, 대학 교수들이 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월 됐다고 보면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 그러면은, 자, 뭐 부처까지 가든지, 뭐, 가까지 가든지 간에 GTX D 노선이 김포에서 시작된다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더 있어요. 그럼 공장값은 앞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땐가 하는 그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게참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